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무슨 일이시죠? 그... 그 약간 그좀 뭐, 뭐를 듣고 왔거든요 뭐...뭐를...뭐를 들어요? 자기야요? 네? 자기야? 자언니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달슘님 지금 제가 채팅창에서 이상한 걸 보고 왔어요 초대를 했어요 자기요? 네 그러야 아유 난 괜찮아 내가 빠질게 마음 아픈데 내가 가야겠지 아니, 아니 너 그러면 어떡해그래야 좋아했어 갈게 아니 아니 너가 그러고 가면 안돼 그래야 많이 좋아했어 근데 응 나는 둘의 사랑을 응원해줄게 부름님. 아유님은 좋아했었는데 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현재 진행형인 사랑을... 응원해야겠죠? 그쵸? 제가 여기서 빠져야겠죠? 저는 그저 우리 꿀의 과거형일 뿐이니까요.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슈아! 아유님 네? 구름님 제 거예요. 가세요. 잘하겠다! 목구름! 슈아! 슈아! 야 이러고 가면 안 돼! 롬님. 네? 아까 방송에서 네. 자유쇼님이랑 자기하자기 하시던데 네? 저는요? 네? 저는요? 저희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저희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이야기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저는 그거보다 더 친한 줄 알았는데. 아니 저희 친하죠 완전 친하죠? 친구죠 친구? 친구 응 음, 친구 그냥 그저 친구 사이 응 음. 이제 관계가 바뀔 때도 됐는데 아니 관계가 뭐가 바뀌어요 아. 왜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요? 무슨 네. 일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자기야 자기야? 아니 그렇다고 제가 두훈님한테 자기야 자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전 그룹님이 누구 남한테 자기야 자기야 하는 거 싫어요 왜요? 질투나요 왜 질투나요? 모르시는구나? 아니 왜?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희 그냥 친한 친구죠. 가동 한...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 어떡해? 나둘다 이런 거 같은데? 아니 난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신이 어찔어버리네 잡으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전화 보셨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말 밖에 할게 없어요? 그냥 단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제가 아까 너무 그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죄송해에요 달숨님한테 자기야 자기야 거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할 말이 죄송하다? 아니 그럼 어떡해요 저는 수미랑 <웃음> 조은님이랑 막둘다 좋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부터 절좀더 좋아해주세요 대답 어...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방송 끄기 전에 전화 통화 한번더 걸어주실 거예요? 그때... 그때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건가? 그때 안 주무시고 계신다면요? 언제든지 통화 걸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웃음> 뭐가 있는건데 나도 모르겠어. 나도 무슨 추진료진는 모르겠고 나도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 저 사람 지금 조종하고 있나봐. 저못쏘 아다 사람이. 어떻게 어 저런 걸 배워와. <웃음> 자 일단은 끝을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전화 건다, 얘들아. 여보세요? 저 <웃음> 뭐하고 있어요? 저 발로란트요 발로란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답은 생각하셨습니까? 음... 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네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우결이요 그래서 부름님은 저 어떠세요? 아... 두님 어떠냐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 우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기간은 저희 천천히 이제 정해보도록 할까요? 아..좋아요 호칭이나 이제 기간이나 호칭이요? 호칭도 정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5월 26일 오, 오후, 26. 오후 10시 1분부터 10시 1분부터 저희는 이제 우결 하는 거예요 아.. 기간도 아직 안 정하고 지금부터 우결.. 하는 건가요? 그렇죠 기간을 이제 천천히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이따 방정하고 봐요 알겠습니다 방정하고 전화 걸게요 네 부모님 스토커의 결실 축하드립니다 네, 스토커의 결실이야 사랑해